안녕하세요, 스포보드입니다.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러 코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 다녀왔는데요. 제가 길치라서 그런 건지, 길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. 여러분은 저처럼 헤매지 말라고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<목소리> 화낼 일 아닌 w 같아. u h e l l o o r s d t h e n e o o w o t e h n i t t you a n eat